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잘나오 네. 괜찮요이 이 빛을 이쪽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요, 아무튼 해요니 네. 네. 어? 제가 카메라 보러.. 어! 바꿨어! 우리 조경 씨가! 어? 아 제가 바꾼 거예요? <웃음> 몰래카메라 인데 <타면 안 웃음> 이거? 좋은데? 안녕하세요. 뮤지컬 엑스칼리버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고개입니다. 반갑습니다. 포럼 찍는다. 포 멋있는데 얼굴은 그냥... 팬트럽 이름은 뭐예요? 캐럿이요. 잘...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좋아습요일이크리스마스요일에스습스다스요왔요 다행이고 kind of 크리스마스 여기와! 웨이 크리스마스! 이제 여름인데? 지 <웃음> <잘한다. 웃음> 마세요! <마지막. 웃음> <웃음> <웃음> 어. 어. 어. 화보 채널 끝났습니다. 어. 어. 네. 네, 오늘 셔터 플러스 화보를 이렇게 잘 맞췄는데, 뮤지컬 엑스칼리버를 시작함으로 이렇게 셔터 플러스를 찍게 돼서 참재밌었고 다양한 걸 많이 할수 있게 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찍은 사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이쁘게 어, 잘 나온 것 같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